Et on d e s c e 짜장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음, 매운 짜파게티? <웃음> 제가 할맥 맥주에서 음, 짜파구리를 먹었을 때는. 좀 너구리 맛이 좀더 강했고 달달하고 더 맛있었거든요 음.. 이거는 매운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물이 없어지네요 좀 졸여진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양이 적은 것 같았는데 적당한 것 같아요. 한 끼로 먹기에 하시면 여기다가 밥 비벼가지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나쁘진 않네요. 밥 빌려먹을까? <웃음> 다음에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도